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22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투자 힘드시죠? 물론 선물 없이는 더 힘들 줄 압니다 오늘의 팁은 120봉의 분 비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봉의 분 비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때 우리 증시도 중요하지만 음, 나스닥 선물, 어, 나스닥 어, 주가도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 증시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595.87로 어, 금열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십자봉을 만들고 어, 마감했는데, 자, 이 거대한 세력은 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결전속 지금 행보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시가에서 그죠 어, 뭐 행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뭐 제자로 돌아보세요 그죠 시가에서 왔다 갔다 시가 시가에서 이제 어, 6월장은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죠 자, 이 추세 하락장이죠 이게 추세 하락장 어. 지금, 5일선하고 21선을 골, 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 같죠. 월요일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MACD 지표상 신호가, 이제, 지금 매수신호 상태인데, 매도신호로 바뀔 거죠. 자, 연결선물은 매도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선물이 더 빨리 신호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선물, 어, 이게 이제 연결 선물이죠, 그죠? 코스피 200 지수, 어, 연결 선물 지수입니다. 어, 이제 주봉을 보시면, 어,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 이거, 속임수라고 어, 우리가 어, 이해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은봉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봉상. 그동안 이 주봉상이 계속 어, 행보를 했습니다. 봉 자체도 짧고, 몸통도 짧고, 그죠? 이런 장이, 하나, 둘, 셋, 넷, 사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거의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추세장이란 말이죠. 상승 추세장이거나, 하락 추세장, 이런 하락 추세장. 이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행보장은 돈 벌기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돈 봅니까? 이렇게 주식 시장이 2020년도 3월 19일까지 이게 최저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했죠, 이때. 그리고 3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우리 주식 시장이. 막강한 재정 정책. 정시 안정화 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갑니다 뭐 코로나가 만 년대도 올라가는 거죠 2021년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 이, 어, 보시면 음, 주봉상 그죠? 어,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죠 어, 종합주가수는 그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네 3,316.08까지 찍었어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하죠. 6월 25일 주봉상입니다. 6월 25일 주봉상에 최고점 3 300, 3 0 3,316.08까지 올리죠. 1월 때넘 볼까요? 1월 15일 정도. 그 때, 최고점이 3,266.23까지 갔었죠. 3,266.23. 그래, 그, 그래가지고, 1월달에 크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음, 어, 하여튼 이렇게 상승장이 있었고, 이위에는 거의 행보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이제 하락 기온이 생기면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단계고 8월 달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계속 하락을 하죠. 본격적인 하락은 2022년도 1월 달에 하락을 크게 했죠. 이게. 이때 기준금리 발표되는 거. 되고 그 이후로 하락할 것이다. 적중을 시켰죠 이거 하락자 이걸 적중을 제가 시켰습니다 하락할 것이다 삼각수렴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락할 것이다 적중을 시켰단 말이죠. 더 추락할 줄 알았는데 저 추락하지 않고 계속 행보를 해버렸어요 요번에 여기 예, 이 선이 지금 또, 어, 21선인데, 어, 우리가 일봉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21선, 61선에 얻어맞고 내려올 것이다. 5월달이죠 그죠? 5월달, 그 다음에 이게, 예, 요게, 61선, 녹색이 61선에 얻어맞고 내려올 것이다. 뭐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깊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이 지그재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 갈피를 못 잡게 만들죠. 내려오면서 반등을 해버리고 더 반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갭상승시키면서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이 또 상승시켜 버리죠 이날 5월 31일날 1조를 주식을 삽니다 외국인들이 5월 31일 날 1조를 사게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방으로 완전히 구축을 한 상태였죠 이틀 음봉 맞고 그 다음에 장태 음봉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한 이틀 쉬고 만기일까지 거의 쉬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금열자, 대폭락을 시킵니다. 음, 암울하죠? 예, 네, 암울합니다. 주식을 누가 누가 빨리 매도하느냐,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으세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하락하니까 더올더 더, 뭐 여기서 더 하락하겠나 매수를 하는데 한번 꺾여진 큰 흐름은 지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꺾여지면 이게 잘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뭐 분봉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이큰 흐름을 못 보죠. 큰 흐름을 월봉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월봉에 보면. 이 매수신호가 여기까지 지금 상승적으로 봤고 이게 이제 1월달 매도신호가 발생된 거죠 월봉상 추락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바로 이 MACD 지표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뭐, 분봉 차트, 뭐, 틱 차트,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는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흐름을 봐야 되고. 자, 이미, 일봉상에서는 계속 행보를 해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자, 여기서, 60일선은 자, 알겠다 이거죠? 어도 맞고 내려온다. 이게, 외국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죠. 꺾이, 어디서 꺾일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주봉상 데이터가 이때하고 아주 유사하다. 2018년도 10월 달, 이거하고 이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조만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예측을 했죠. 이 적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주봉상 4개 연속으로 지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10월 초에. 지금 6월 초잖아요. 그죠? 4개 나올 거란 말이요. 에 4개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241선, 그죠? 주봉상 241선이 분홍색깔인데, 이걸 하향 돌파합니다. 붕괴시키죠. 이걸 붕괴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 4 0에서 뭐, 여기까지 내려가려고은 뭐, 생각도 못 하겠죠? 240일. 예, 2469입니다. 거의 2500이죠. 2500. 2500까지도 하락할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 6월장, 그죠? 6월장은 2500 포인트까지도 갈수 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랍니다 올라간 올라간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 갑니다 주식시장에 와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8,516억을 금요일날 또 팔았어요 그죠 선물은 3,130억 매도했고 코얼은 58억 매수하고 훗은 1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죠. 포인트를 잡으려 하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120분봉에 그 비밀이 있다 이거죠. 120분봉에 여기 매도신호가 떴어요. 옛날 기가 막히죠. 6월 1일 날 긴가민가합니다. 이 맞겠나 이거죠. 근데 감행을 해야 되죠. 왜냐 아, 61세는 얻어맞고 외국인들이 일조를 샀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매물 폭탄도 나올 것이다 외국인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해 가지고 이걸 매도를 치면서 선물 매도치고 또 옵션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익 구조가 주식을, 주식으로 을주식 돈을 벌어 가지고 주식을 사 가지고 이걸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질 않아요 높은 가격에 누가 삽니까? 임 인방하는 뭐 물량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락을 시켜야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사가지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팔면은 주식은 손해나겠죠. 근데 선물에서 더 많이 수익을 뺏기 긴 배다. 더 많이 매도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옵션 넣어서 또꼭 먹고 알먹고 하는 거죠. 옵션은 또 행보해도 수익 나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행보를 또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쓴단 말이죠. 이, 보세요. 5월, 6월 2일자로 이 120분 봉의 매도 신호. 엄청난 비밀이 있죠, 이거. 이거 뭐 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120분 봉은 평소 때는 잘안 맞습니다, 이거. 행보할 때는 안 맞는데, 추세장이 형성되면 기가 막히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 매도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허구한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너무스럽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이번 위클리 옵션 만길까지도 아주 큰 대세 하락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120분 봉의 비밀. 대박의 시초입니다 이게 바로 대박의 시초. 그거를 과거 경험의 동영상으로 다 남겼습니다. 옛날에 대박이 터지고 또 제가 방송을 했던 카페 네이버 카페 신기한 선물 옵션에서도 이 모의 투자를 1년 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대박이 나오는 그런 조건을 파을 했었죠. 그래서 120분 봉에 대박의 시초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것은 다 추세 상승장또 추세 하락장에 대박이 터집니다. 계속 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박살나버리죠. 근데 그걸 지고 가야 돼요. 또또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큰 수익이 납니다. 물론 이제 행보장에서는 박살 납니다, 이거, 오버했다그 근데, 추세 상승장, 추세 하락장에서는 이 기법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안에 네이버 카페에 다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형 목표 77억 대장정도 있고, 오셔서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느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어,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어, 이 지식은 그냥 어,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음0일선을 얻어맞고 내리는 형국 이런거 다 말씀을 드렸던거죠 음, 앞에 오셔서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817회에 폭락예언을 했습니다. 817회 8 1 7회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팁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120호분만 몇 명이 파악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토요일, 일요일 동영상 많이 보시고 또 완독 표시 하시고 정독 표시 하셔서 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예, 예, 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